자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오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교회를 열심히 만들고 있죠 사실 이 교회는 비효율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교회가 사실 그 유지비에 비해서 수용량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짓는 게더 좋긴 해요 근데 이 게임의 특성상 이쁘게 짓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자. 시민으로 승격할 수도 있고 농노로 승격할 수도 있는데 시민으로 승격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죠. 한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나머지는 다 농노로 승격을 시킬게요. 아니, 자 나무꾼만 빼고 자 농노로 승격 시킬게요. 나머지는 약간 좀 리스크가 큰데 왜냐하면 지금 먹는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생산 자원 뭐라고 해죠 양을 좀 늘릴 때까지만 그 평민어 진급을 시키지는 않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비율을 농노가 한두 배나 세배 정도 많게끔 지시를 그 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좀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것저것 좀 많이 생겼죠. 그 전에 한번. 체크를 할게 있어요. 자 시민이 한명 필요한데 시민이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시민을 찾아 봅시다.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찾기 힘들겠네요. <웃음> 여기서 찾을 수 있나? 없겠죠? 일단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런데 어느새 벌써 103명이 이렇게 거주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한 150명까지는 금방금방 이 마을을 방문해서 거주할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은 어 이쪽에 있는 나무들을 좀 벌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좀 집을 지어가지고 음좀 재정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이쪽에서 열심히 바위를 캐고 있죠. 바위가 지금 남아 도나요? 하나도 없네. 이게 무슨 조아지 바위가 없다고? 음, 이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아 그래요. 지금 이거 만드느라 바위를 많이 썼죠? 아 이해가 되네요.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땅을 하나 더 사고 이쪽 땅을 사긴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언덕 쪽에 있는 그 멋진 건물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입을 합시다. 구입을 하고 이 아이 어디 갔죠? 자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수정을 해서 바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멋진 장식품을 만들고 싶었지만, 일단 다음 기회로 이룰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건설 지시 내려놓고, 전 돌은 최대한 빠르게 모으도록 지시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 석공소 있죠? 석공소를 좀더 늘릴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좀더 고급지 건물들을 많이 지을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할 겁니다. 아직 거 하나 더 지읍시다. 좀 이동을 시킬까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찍읍시다 생산 속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정도면 자 어찌됐건 이쪽에다가도 그 바위 강산을 만들 겁니다 어 어느새 교회가 거의 다 건설이 돼가고 있죠 보기 좋아요 일단은 지금 보세요 크기가 형편없죠 형편없는게 맞아요 형편없는 게 맞고 이건 나중에 좀 개선이 필요한데 뭐 나중에 돈이 남아들면 이런 거 여러 개지어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해요. 그래도 좀 신경 쓸건 써야겠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열매라든가 그런 기타적인 게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자원리스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거는 미리 부족하단 얘기겠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밀농장을 좀더 지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벌목을 해야 될것 같지 않나? 그쵸? 이렇게 하고, 밀농장 하나만 더 지읍시다. 여기다 짓는 게 어떨까요?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더 중요한 건물들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죠. 자 무직자 몇 명인가요? 어 생각보다 많네요. 좀 기다리고요. 자 석공소가 완료됐습니다. 여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벽돌이 생각이 되겠, 그 생산이 되겠죠. 근 그런데 생각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더 지읍시다. 앞으로 이런 건물들을 더 많이 지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야왜한 명도 안 왔을까? 이해가 안 되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뭐 어찌 됐건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사를 시작해야겠죠? 여기 있죠3대들 지정합시다. 자, 장사해야돼요.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조만간 여유가 있을때 치즈도 판매하도록 할게요. 이미 제가 만들었나요? 음, 만들었네요. 자, 치즈 팝시다. 이쪽에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여전히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 지으면 어느정도 그 회복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중요한 게 하나 그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금을 캘 때까지는 좀 확장을 열심히 해야 될것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먼 데까지 이동을 못하는데 나중에 영주의 저택이나 그런 거를 좀먼 데다 질 필요가 있어. 이런 데지만, 이런 데 말이죠. 이런 데, 이런 데다가 짓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 먹을 게 거의 없죠. 충격적입니다. 이거. 아, 고민이긴 한데, 일단 금은 켜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교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본관 크기. 자리가 이거밖에 안 되죠. 너무 슬프죠? 이 아래쪽에 있는 그, 그 작은 교회가 60명이나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 이런 거는 못 써요, 사실. 그냥 장식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된 이상 장식이나 하나 더 해보죠. 이렇게 말이죠. 됐어요. 자이쪽에서 장사 잘하고 있나?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시장 주변에는 식량 저장고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식량 저장고를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차피 이쪽은 사용하지 못할 공간이니까 자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오잇! 좋아요.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기는 좋네요. 아 그런데 이제 슬슬 땅을 매입하긴 해야 될 때가 오른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매입을 할게요. 여기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챙기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먹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가긴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영주 저택을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작은,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작은 관사를 이쪽에다 한번 지어보죠. 일단 완성되고 난 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건물 하나당 집행관이 지정이 가능하다면, 음... 시도해 볼만한 것 같아요. 여기도 완성이 됐나요? 사람 고용하고 경작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자원 채집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벌목을 시킵시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밀을 제때, 제때 수확이 가능한지 이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재배 중입니까? 추수 중이잖아. 그럼 추수를 해야지. 하고 있네요. 그냥 이거 지켜볼게요. 어차피 가을은 기니까 금방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자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빵은 금방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지켜보죠. 여전히 밀이 많이 부족해요. 밀은 좀 많이 생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완성됐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을배치를 할게요. 허! 보석도 생산했어? 웬일이야? 저런 건 처음 봐요. 자 사람 배치합시다. 그리고 몇 명이 무직자인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오는 사람이 좀 정체가 된것 같은데 어좀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래서 치즈는 팔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와우 치즈 안좋아요 애들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치즈 안좋아하는구나. 치즈 여기서 팔면 안되는구나. 그건 나중에 좀 술집을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 위치는 좀 나중에 지정을 합시다. 그동안 이런 애들 있죠. 열매들. 열매들이 빠르게 바닥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식료품 창고 완 일류 됐죠. 자 여기다가 자열매라든가 빵을 보관을 시키도록 할게요. 한도까지 적재시키고 사람들이 구용합시다는 사람들이 없네요. 이거는 사람들 올 때까지만 좀 기다릴게요. 예, 이런데. 그래, 이렇게 와야지. 도착하면 바로 지정을 합시다. 바위가 부족하네요. 그쵸? 음. 오면, 사람들을 이쪽에다 배치를 시킬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쪽에다 배치를 시킨 게 맞는 것 같아. 메시지가 뜨면 바로 배치를 시킬게요. 왔네요. 자, 이게 급하니까 여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좋아요. 그이 주변에다가 집을 짓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돈이 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일단 적합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쪽도 좀 적합도를 늘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전히 좀 빨간색이죠. 색깔을 좀 채워줍시다. 덤불 이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좋네요. 여기도 나중에 꽃단장을 시켜볼게요. 어차피 얘들도 좀 자리 위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 그 석탄 광산이 있으니까 여기 내비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재지정합시다. 바위 석재 으, 사람들이 부족하죠 차근차근 해결합시다 자 원하는게 뭡니까 수도사요 판자? 판자? 그정도면 충분하지 그런데 일단 세력 먼저 봅시다 지금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죠 굳이 이쪽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왕실을 지원합시다. For the king. 오잇, 끝. 지금 판자가 많이 모자르겠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본관을 안 지었구나. 직장부 아 본관 지었구나 그러면 이거 한 60, 65명 정도 수행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능선 따라 계속 지던가 그렇게 해볼게요 참 보기 좋네요 자 이쪽도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자 그런데 지금 빵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밀가루도 늘어나서 그런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밀을 좀 생산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 그 전에 지금 뭐가 부족한지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석재가 부족하죠. 그러면 바위를 좀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이미 지정이 됐고 여기도 지정을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수정을 해서 바위 채굴 가능한 위치를 지정을 할게요. 바위가 이렇게 부족할줄 몰랐어요. 물론 석재를 열심히 만드느라 그런거일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한도치까지 한 적재를 하도록 지시 내립시다. 이렇게 놓고 남은 사람은 이쪽에다가 저장고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시즌 사기는 사네요. 기다립시다. 교회를 이렇게 산을 둘러서 지으면 이쁠까요? 그건 좀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 대신 유지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걸 대비해서 그마스터피스 조각상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이제 금을 찾아야 돼요. 금. 수입을 하던가 아니면 테스트로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요? 어디 갔니? 여기다가 영주 장원을 찾게 만들게요. 자 이쪽에다 하나 만들어볼게요. 호잇! 그리고 테스트로 아이고 영역 바뀌네요. 음 여기다 울게요 그리고 이 아이 하나만 찍고 일단 이렇게만 지어봅시다. 나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자. 자 여기 있는 아이 놀고 있지? 일단은 이제 왕실 포인트를 얻어보자. 허! 어 이런 게 이제 또 가능하네요. 계속 탐사를 해보도록 지시 내릴게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구매한 땅 위치하고 반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반대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머리 아프죠. 자 어찌 됐건 지금 프로모션 타임이 왔어요. 시민 시민 10명을 만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얘들은 이동할 일이 없긴 해요. 그 대신 요구하는 게 엄청 많겠지. 일단 이건 내비둡시다. 그러고 난 후에 농로로 승격을 시킬게요. 일단 나무꾼들만 빼고 이렇게 농로로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번 승격도 끝.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시죠? 여기 사람 배치해야 돼요. 두명 배치합시다. 벌써 115명이에요. 빠르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건설이 가능할까요? 어, 이동하긴 하는 것 같은데 좋네요. 그럼 괜히 얘를 지었나? 아이고! 걸릴 뻔했는데 괜찮죠.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거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금이 나오면 바로 땅을 사가지고 마스터피스를 만들어야 된다. 저 유지비가 상당해요 지금 보세요 500골드가 나가기 때문에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요 자이 와중에 여기서도 집을 만들기 시작했죠 집 없나 있니?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지어도 돼이 사이나 그런데 가능하잖아 자 어찌됐건 음. 이것도 건설이 거의 다 마무리 지어가는 것 같아요. 석재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고요. 바위도 남아 돌기 시작했죠. 나쁜, 나쁘지 쁜나 않아요. 석공수를 하나만 더 만들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나만 더 만들어보죠. 자그동안 여기 분명히 거주 적합도가 상당히 구릴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죠 자 다듬읍시다 다듬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빨간게 좀 덜해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쁘게 살짝살짝 이렇게 지어줄게요. 여기도 좀 이렇게 장식 좀 해줍시다.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쵸? 그 나무도 좀 심어주고, 근데 나무가 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좀 지어줍시다. 좋아요. 어디 한번 볼까? 변했죠. 여기만 좀더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좀 덤블 좀더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만 신경 씁시다. 자, 4 명이 방문하기 시작했죠. 좋은 징조예요. 자, 여기도 좀 신경 쓰고요. 이 안에도 좀 심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돈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덤 크게 덤블을 만들어놓고 여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자 됐어요. 석공을 고용합시다. 그리고 남는 사람들은, 자, 작업창을 보고, 이렇게 할당을 할게요. 광보 필요하죠? 이거 어디야? 스톤이죠? 자, 돌 쪽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창고 쪽. 한명 지정합시다. 됐어요. 어디 색깔을 볼까? 많이 변했죠? 여기만 좀 신경쓰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변했죠? 좋아요. 여기도 나중에 대비해서 좀 신경쓰긴 해야 되는데 자덤블을 미친듯이 심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재소가 몇개더 필요할 거예요. 그 감안하면 저 이쪽도 좀 신경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헉! 색깔이 안 변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좀만 더 심읍시다. 자이 정도면 되겠죠? 됐네요. 여기에 워낙 안좋은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좀 채운 데 시간이 걸리겠어요. 자이 와중에 두 명이 또 방문하기 시작했고 곧 120명, 122명이 될것 같아요. 어디보자. 좀만 힘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석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자 수도사가 원하는 게 뭐지? 지금은 왕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호이 이렇게 하면 제 포인트를 많이 얻기 시작했죠.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정세관 관사라 이거 말고 여기는 거의 다한 거잖아. 평민 20명이면 나중에 위치를 잡고 그 군사 기지를 만들게요. 이쪽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새 그 벽들도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슬슬 장식을 해봅시다. 장식 시간이 제일 이, 그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만들어 줄게요. 됐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 사이에다가 좀 이쁘게 덤불이나 나무를 좀 심으면 볼 만합니다. 나무도 심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돌담도 열심히 만들어주고 여기도 좀 해줄게요. 이쪽도 좀질만 하긴 하니까 일단 이렇게 지어보죠. 음 좋네요. 자 덤블도 좀 채워주고 아니 왜 4명 중에 한명만 오는거야? 왜? 우리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될게 뭐가 있죠 지금 일단은 광부들이 다할 땅이 되어 있어요 보석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공이 여기서 열심히 돌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도 기다리면 될것 같고 자 빵도 이제 100개 이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남은 건 뭐냐 목수가 필요하죠 슬슬 나무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제대소 하나만 더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쪽에다 한번 지어봅시다 우잇 좋아요 잠깐만 이 와중에 탐사가 끝냈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자 마블이죠. 마블 만족 못합니다. 한번더 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금금자 프로모션 타임 음. 일단은 농로로 승격시키되 얘들도 얘들은 나중에 진급을 시킬게요 그리고. 일단 친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일단 남은 사람들은 어디다 배치시켜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딱 비어있는 자리들 좀 채울게요. 치즈 공방 지금 별로 안 필요하고 이런 건좀두 명씩 있으면 괜찮겠죠. 광부 철을 미리 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배치시킵시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거주지역을 좀 지정을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릴텐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이쪽을 정리해서 이쪽에다가 좀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건설 끝났으니까 금고 끝!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